그 이것은 비밀인데. 응. 음. 그 사실 내가 노름터에서 이겼다는 것 빼고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네. 응? <웃음> <에? 웃음> 이겼다고? 에. 이겨서 그 호리병을 얻었다는 거야지. 그러면 그 나머지 호리병이 다른 요괴들한테한 병씩 있다는 것도 불아요? 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 까깔이거아 이거 참 나온. <웃음> 수건 빼고 어, 가시게. 자자자 <웃음> 어, 어.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아이 잘 가시게. <웃음> 아 거참 진짜 저 양반 진짜. 어, 박박 어이없네. 아못 가나? 아 이거 한잔 해야지. 아 좋다. 일단은, 이거는 구했고. 그럼 그 조각 좀 사러 갑시다. 어 조각을 좀 사러 가야겠어. 그러고 이거 아까 전에 정보 그거 한 것도 좀 읽어봅시다. 뭐 뭐요? 나는 수박 따러 간다. 같이 갈 텐가? 어 수박 좋지. 좋지 좋지. 가자 가자. 아 나는 뭐좀 사고 가겠어 그래 그래. 어허 뭐야 이건 뭐야? 아규. 아, 맞다 저번에 봤었지고. 아 육포처럼 생겼단 말이야. 되게 미묘하게 그렇죠? 오십 대박이다. 저기다. 아니 근데 나 분명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어, 없어졌지? 그렇지 않아? 네? 아 맞다 이거 책 샀구나! 어. 아 바보냐? 어. 일단 늘보 거를 얻었으니까 이거 먼저 사자.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자 이거랑 아까 이거 두개산 거거든요? 어아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저도 안 좋아할 거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요? 저거 누가 좋아하냐고? 어? 수박을 좀 따고? 응. 어허. 어, 엄청 캐는구만. 어. 아, 근데 여기가 세상 진짜 대박이다. 어? 그냥 수박부에서 수박해가지고. 곧 만들어가지고. 아이 자네 언제 왔는가? 아 방금 왔지. 그래그래 수박따라. 자네 수박 좋아하는가? 으으 어... 좋아하지. 나도 좋아한다 아니 근데 여기는 그러면 다들 돈을 수박을 캐서 버는 거요? 돈을 왜 버는가? 수박을 왜 캐는가? 먹으려고 그리고 승대에게 선물 주려고 캔다 어... 아니 근데 자네들은 어떻게 다 친구요? 이 연옥에서 몇백 년을 마주시면친호가 되지 않겠는가? 음.. 몇백 년이나 여기서 살았다고? 그렇지 그렇지 음, 재미없겠구만 재밌다 매일매일 해지는 것을 보면 술을 먹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그리고 놀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막에 가서 술도 마시고 몇백 년 동안 여기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똑같을 텐데 내가 하는 얘기도 똑같지 않을 것소? 그렇지 않다. 때때로 자네같이 인간들도 가끔 들어와 같이 놀기도 하고 골탕 먹이기도 하고 그렇다 음.. 나한테 독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지? 아니지. 난 자네를 처음부터 독살할 마음이 없었다. 어? 그러면 왜 독살했어? 독살 안 했지 않느냐? 독살 안 했으니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음, 뭔 소리야. 독 냄새가 났다니까 거기서. 독살 아니다. 그럼 뭔디? 꽃차다. 뭔 소리라는 거예요? 그뭔 꽃찬디 그게? 그 있다. 있긴 뭐가 있어. 하여간에 변명은? 응? 아니 그럼 꽃차는 왜 준겨? 그 자네에게 뭐라고 썼지? 꽃차를 왜 주다니? 아니 꼬차를 먹고 나한테 잘 가시게 하지 않았어? 그.. 장난이다. 안 갇히고 있네. 어? 강사리 찾아왔나가? 아니 바래를수 있는 게뭐 하는 짓인가 수박 따고 있다. 이거 수박 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리라는거 아닌가? 어 서리라니 그렇게 섭판 소리 하지마. 수박 난다. 땅이 있는 일인가? 응, 그렇지 그렇지. 아니 여기 여기 깡철이 씨 밭이요? 아니 내 밭은 아니지만 이거 다 같이 쓰는 곳인데 이렇게 탈탈 털어가면 어떡하나 이아 이거 아, 아이고, 빨리빨리 니아 괜찮요. 자 수박 먹어라. 아니 필요 없네. 아니 먹어. 필요 없나 필요 없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나했 필요 없네들 필요 없나 필요 없니다 필요 없나 필요 없나 필요 없나 필요 없나 필요 없네 필요 나도 필요 없나 필요 없나 필요 없나 필요 없럼 필요 없 다 가져가서, 다 필요 없네. 와! 아 아니, 저, 저, 강철씨,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아, 왜 그러는가. 그, 거시기, 이거, 그, 그, 거시기? 거시기, 누가 이거를 선물로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선물, 뭔가. 저 간다. 기다려보시오.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 그, 부승대씨가 그, 이거를... 반주같이 새끼? 생금 그자 음, 말하는 건가? 그 친해지고 싶다고 강철씨랑 그자가 나랑? 응 음. 그 뭔데 근데 그렇게 친해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근데 혹시 그... 그 혹시 사오랑 사귀는 게 호랑이를 좋아해서요? 나는 그냥 사오라서 좋아하는 거네 음... 혹시 뭐 박제 같은 거 좋아하시오?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그... 동물 박제 같은 거 말이에요 동물 박자에 대해 알바 아니지만 호랑이는 좀 아니겠지 음... 그... 그... 그 잔에 낫지 않게 <웃음> 왜 그러나 이거... 이거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 승대가 약간 음침한 스타일이오? 그거야 나도 잘 모르네 그 자와 친하지 않아서 어허... <웃음> 이거 좀... 인데 이거 이거 이거 주면 또 여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 뭔데 그러나? 어허... 아이 그렇다면 이거 나에게 책임을 묻지는 마시오. 이거 나는 정말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나는 정말 전달자 역할만 하는 거네. 네, 그거 결정하겠네. 에? 아무튼 내 책임이 아니오. 그건 내가 판단하겠네. 알아서. 아이 뭔 소리요? 아이 그럼 안 줘. 아이. 어? 아이. 자네. 가만. 응? 아주뜸을 들이고 가는구만 아, 이 이게 이게 불똥이 나한테 튈것 같으면 안되지 이게 어? 그렇지 않고소 이게 뭔데? 나, 자네한테까지 불똥이 튄다는 거인가? 아니 그러니까 불똥이 안 튄다 안 튈거라고 그 약속을 하시면은 그 드리고 그런거지 아니 그 가장 안좋은것이 첫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어? 두번째는 그치 해그 뭔데?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속 하면보여주겠어 내 네, 그거는 들어보고 결정하겠네. 아이,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안 되지. 나 여기서 죽을 수 있는데. 아 내가 언제 자네한테 화낸 적 있나. 에? 화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앞으로. 그거는 나도 모르겠지. 에, 에이, 참나. 이거 영웅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 아, 근데 여기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대? 응? 그 자네가 이곳을 털털다털어가서 그런 것 아닌가? 나 아, 아니야, 저기 장삼범씨가 털어서 그래. 아까 장삼범씨가 나한테 같이 털어버린 그 털어 자네 어제 탈탈 털다가 나한테 딱기지 않았나? 아, 탈탈 안 털어. 딱두 줄만 털었지. 그탄거 아니고, 그캔거 응... 음. 그내 앞에서 캔 것만 해도 벌써 두 줄이면은 내가 안볼때더 캐다는 거닌아 아니지, 아니지, 안볼때볼때 볼때 합쳐서 두 줄이요. 어, 잠, 그건 잠, 내가 잠, 모르지 잠. 않나? 응? 어, 아무튼, 전해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약속하는 걸 지키는 사람이네. 응. 음. 아 그래. 자, 받으시게. 잘해? 자네... 아, 내가 생각해도, 아니, 아무 뭔가?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응? 어? 아, 그 자네, 난 이런 거 필요 없으니 다시 갖고 돌아가게. 근데 뭔가 했네. 왜? 아니, 이게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그, 승대가 자기가 정보꾼이라면서, 이거 자기가 아는 정보라고, 입수한 정보라고 그러면서 주라고 하던데? 아니네, 아니네. 그 자네 같으면은 내가 자네 고양이 그 가죽이라도 벗겨 가면 좋아하겠나? 그래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승대가 장박박 우기잖아. 아, 알겠지, 그치 그치. 또 어. 그다가 오양고였지. 아, 그러면은 이거 그 승대가 자네랑 친해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준 거니까 이거 돌려주면서 뭐 대화라도 한번 해보게. 아, 나는 필요 없네. 그 자네가 다시 갖고 돌아가게. 아, 나참 이거 딜리버리를 배달을 그 재배달하니다 내가 웃어줄때 가는 게 좋을 텐데. 어허, 이거 협박인가? 아, 협박이라니. 그냥 말하는 거네. 어탱이가 방탱이 우방 그래, 어? 하여튼간, 아, 요 오줌 것들은 하여튼간에, 음. 이, 오줌 것들은 하여간에, 응? 어? 자, 자, 자, 이거나 이거 보자. 지도 좀 보고, 어? 여기가, 어, 여기니까, 내 집은 어디야? 어? 기인가여기인가 요긴가? 아무튼 여기 요기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은, 다를 잊은 나무 망월목에는 매우 신묘한 힘이 들어있다 이게 다야? 망월목이 뭔데? 약간 이럴 때 보면 킹리적으로다가 저런 나무가 망월목이거든요? 킹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 자네 응? 어어어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아니 잠깐 자네 그 내가 그... 깡철씨한테 그래. 갔다 왔는데 말이요 아 그래 그, 이거 안 좋아 한 디야! 아니 이거은 내가 부탁한 호랑이가 주이 아니요? 아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걸 고사하고 나한테 다시 돌려줘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주온 거네 아유 정말 안 받겠다고 했어? 음 그렇다니까 음, 걔 진짜 그... 좋아하는 거 아니래 아니 강철이 어르신이 호랑이 가족을 좋아한다고 내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누가 그런 소문을 냈대? 본인 절대 아니라던데? 아휴 그게 아니었어? 음, 음 아니래 아니래 아니 내 착각을 했나고 자네에게도 미안하여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우잔 일이오 여기까지 아 나는 그냥 그뱃 놀이를 가려고 잠깐 나오던 길이네. 뱃 놀이? 뱃 놀이를 응. 어디서 해야? 어, 여기 멀리서 하는데 자네도 조금 있다가 오시게 어... 여기 지도 보고 어딘지 알려주시게. 그러면... 아유, 그래, 그래. 지금은 시작할 시간이 아니니, 조금 있다가 오시게. 어디 보자... 그... 그뱃 놀이를 그래서 어디서 하요? 그... 어... 여기 보면 그 수산이 집 뒤에... 어... 아... 요기, 요기... 배 모양,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래... 아... 그렇구만. 그래. 요 다리 건너서 가면 되겠구만. 아 그렇지. 조금 있다가 오시게. 아, 근데 근데 내 집이 어디요? 아 어, 전에 집은 여기 주막 뒤쪽이 아니겠소? 어, 아니 그런 걸로 그..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그래서 물어봤소.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뭐 물놀이 가면 은또뭐 뭐 좋은 게 있는가? 아니 뭐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뭐 시조도 한편 읽고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시를 쓰나보지? 아유 그렇지 그렇지 오 누군가 시를 쓴다기보단 다같이 시조를 한 편씩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것아니겠어오 풍류를 즐기는 게구만 아유 그렇지 그렇지 음 조슈 조슈 어, 그럼 이따가 조작에서 그, 봅시다 아유 그래 그래 그럼 조금 이따가 만나시게 끄덕끄덕 허허. 그럼 속내는 어딜 가나? 아내 집이 어딘지 좀 봅시다 어그 망월목 어쩌고는 읽었고 연어 요괴들의 비밀이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 과거 인간이었지만 현재 요괴로 변해버린 자가 여럿 있다? 여럿 있다 아, 누군지를 알려줘야지 이게 무슨 비밀이야 응? 이게 무슨 비밀이야 딱 봐도 그래 보이는구만 응? 의복도 사람처럼 입으면서 응? 지 않아? 딱 봐도 그래 보이는데 무슨 거리하는 거지? 그래도 어? 무화가 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좋네. 응. 음. 아우, 다이 엄청 꺾고 선명하구만. 연옥의 달이 원래 저런가 봐. 그래도 어. 무화가 먹으면서 연명할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휴. 펭귄 주막밥이 맛있으니 가보시게 허허허 귀엽다 아니 근데 여기 돌아다니면서 요괴들한테 밥을 주라고 하던데 요괴들한테 밥? 밥을 주라고 하던데 아결계인가아 여기인가 보구만 어 여기구만 어, 여기 옆집도 있네 음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인가? 근데 여기만 이렇게 폐호야 오호 어? 뭐야? 안 돼! 뭔데? 이 똥아! 아, 짜. 아,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어, 뭐야?